자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오렌지는 버전이 3거든요 오렌지, 저희 수업에서는 오렌지 3를 다룹니다 오렌지 3 다운로드 라고 하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오렌지 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가고요 거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오렌지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것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복잡한 게 없으니까 설치하시면 돼요. 자, 설치를 잘 하셨다면 오렌지3를 각자 운영체제에서 검색해서 실행을 시켜보십시오. 자, 그러면 어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까지 오셨다면 성공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.